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절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팔복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많이 다르죠?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렇게 정말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이 팔복이 중점이에요 팔복이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이 팔복까지 믿음으로 취하고 팔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팔복이 어떤 내 복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의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 여러분 박해 받는 것 좋아요? 아니잖아요 힙밥 박는 거다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다 내 복이다 이렇게 참 취한다는 게 보통 이게 지금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복은 역설의 복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순적인 것 같고 또 너무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진실과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 팔복을 역설의 복이다 그런 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부리고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기 때문이고 신령한 영적인 복이기 때문이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이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이 복을 선포하셨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무리들이 아니라 군중들에게 아니라 당신을 진정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취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냥 팔복은 막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떡이나 하나 좀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뭐 하나 좀 고침이나 받을 수 있으려나 하는 어떤 육의 끝에 만족해서 쫓아다니는 무리 수준이 아니라 군중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치기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야,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팔복이 하나님 제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복까지만이 아닌 여덟 번째 복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무리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고 제자일 겁니다 아멘 그런 반열에꼭들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덟 번째 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 여덟 번째 복은 능동적인 박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동적, 능동적 박해. 뭐, 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가 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받아야 되겠지? 안 받으면 안 되겠지? 이래가지고 받는 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받는 박해라는 쯤에서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덟 번째 이 여덟째 복은 이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 그것을 복으로 취하고 마다하지 않는 그 복이라는 것. 능동적 박해 스스로 예수 때문에 자원하며 받는 박해라는 것이죠 도망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지만 그냥 능동적으로 박해를 취하여서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생각하는 예,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야, 자 그런 의미에서 야, 진짜 이 복을 취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 복이 내 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 복은 내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까지 코로나 뭐이 정도 뭐 무섭겠어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나요? 왜 쫄고 있나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쫄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육의 편안함이 깨질까봐 육의, 육의 안정감이 흔들리고 깨트려질까봐 육이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러는 거지 진짜 이 팔복을 진짜 보러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이까지 코로나가 뭐가 묶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게 온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덟 번째 복의 가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정말 참 제자인가? 그것을 정말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여덟 번째 복, 핍박, 박해를 좀 논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좀 보호해 주시지 않고 박해를 이렇게 커버해 주시지 않고 왜 허용하시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허용할까요? 첫째는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신다입니다 이 박해와 핍박은 어떻게 말하면 참성도냐? 이가 거짓 성도냐?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죠 돌밭 자이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로 받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뭐가 오면 환란이나 핍박에 올때 바로 넘어지는 자그 마음을 가진 자가 돌받친 거죠 그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 혼란이 임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피에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핍박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참 성도를 구별하기 위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관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는 갈수 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갈수 있지만 갈보리까지는 갈수 없다 그랬어요 갈보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자리 진짜 성도는 갈보리까지 간다는 거죠 목회를 제가 해보면 처음 믿는 분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요. 그래서 처음 우리 알바하고 또 교회 처음 나온 세신자들이 아,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자요 처음 믿는 분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음이 막돋아 나는 믿음의 새싹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작은 믿음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큰 존재를 확신하는 그런 확신할 때쯤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줄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의 바람을 슬쩍 불게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건강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정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 안 가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구별이 됩니다 그때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그 단계에서 쭈르르 미끄러져 내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때 다 내팽개쳐버려요 네. 기도하는 것도 내팽개쳐버리고 봉사하는 것도 내팽개쳐버리고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오네 이거 아닌가요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자, 거기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욕기 1장에 보면 어느 날 사단이 예수님의 보호자 앞에 와서 정말 순결하고 정직했던 욕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잖아요 어떻게 참소합니까? 하나님, 욕이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유는 욕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요옵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란이 닥치면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렇게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살기가 편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요옵이라는 것을 시험을 허용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주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백의 시련을 허용하는데 그러므로 이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핍박이다 썬다싱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세상이 너를 욕하고 박해하면 그로 인하여 놀라거나 또 괴로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버리더라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니 도리어 이로써 네가 하늘아버지의 참아들인 것을 알수 있으리라 그 말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 뱀은 요 절대로 죽은 고기 먹지 않는다죠 음, 산생물만 예, 잡아먹는 동물이 뱀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옛 뱀인 사단 옛 빼민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왜 사단이 공격하고 어떤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저들을 흔들 수 있습니까? 예, 네.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살아있으면 진짜 성도로서 살아있으면 저는 사단이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박해가 올때 내가 정말 진짜 성도고 내가 참 제자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 내게 정말 믿음의 핍박이 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름만 신자고 내가 명목성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설라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또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올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을 허용하시는가 두 번째는 핍박은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때가 핍박과 박해가 올 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 은 사드락 메삭 아벤 너고의 이야기 그들은 너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이를 거절해서 저들은 풀무불 속에 던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때 왕은 이풀무불 속에 네 사람을 보았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 있었어요 이네 번째 존재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주님이셨죠 그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에 처한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없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나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어느 한 성도님이 병문안 찾아와가지고그 목사님을 위로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픕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저는 압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보다 주님은 더 가까이 제 곁에 와 계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고 한다면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는 핍박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계가 많이 많이 다쳤지만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교회, 이 지하교회가 많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죠. 그때 중국에는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윈 형제의 그 책뿐만 아니라 지하교회에서 일어났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어떻게 중국교회가 저렇게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었나? 바로 그 이유는 그 지하교회 가운데 강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더 생생하게 그 교회 가운데 저들 성도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어, 핍박을 마냥 마다할 이유가 못 되는 이유는 여름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무 큽니다 사실 우리 여덟 번째 복기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신앙의 궁극이, 궁극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완성이 어디냐는 우리 신앙의 끝이 어디냐는 우리 신앙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이 땅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보기에 하,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치는 게 우리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자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는 자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복의 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의의를 왜 바퀴를 받는 게 복이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희 복이 있나니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 하늘의 유업, 하늘에서의 인정 그 복이 담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땅에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늘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죠 예, 이 전도자의 보고를 들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니까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 여기서 뭐 귀신 좀 쫓아내고 병좀 고침 받고 여기서 문제 해결 받고 그것으로 마냥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이름이 내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국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인 것이죠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영웅들이 그 모진 환란과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저들이 어떤 복을 경험하고 유익을 경험하고 이득을 얻기 때문에 아니죠 히브리스 11장 16절에 저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진 활란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늘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난 외국인이야 난 나그네지 난 텐트 생활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대저 지역에도 제법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을 겁니다 뭐 김해 쪽으로 건너가니까 더 많더라고요 참이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곳 한국에서 근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꾸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이곳 한국에서 잘 살고자 그 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나라, 그들의 고향에서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돈은 벌지만 꿈은 자신들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돈 벌어서 자신들의 나라에 보내 그곳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낙은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세상에 속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첫째는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사모하고 하늘의 상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늘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이 땅이 신앙의 이유고 보이는 이 땅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청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나요 어 우리 청년 때 많이 불렀던 그 어, 복음승가 가운데 주님 고대가라는 에, 곡이 있어요 지금 들으면 좀이 심파조 노래 같고 너무 애조가 어, 많아가지고 조금 그런 건데 그때 우리 주그 오후 찬양 예배 때 목사님께서는 이 곡을 늘 단골로 부르시더라고요 주님 고대가 어떤 건지 여러분 들으시면 좀알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 가서는 이래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때 1970년대만 해도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막 이제, 어 이제 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때였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참 지질이 못 살았습니다 예. 지금부터 사는 형편 환경 너무나 열악했죠 예.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교회는 정말 힘이 있었어요 생기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넘쳐났어요 주님의 재림 천국을 계속 사모하며 이 천국 사모가 주님의 재림 노래 단골 메뉴였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부르던 그 영성이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인 정말 천국 영성이 거의 상실되버렸어요 거의 상실되버렸어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이 땅이니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기는 교회 강단도 천국을 별로 말하지 않아요 목사 설교에 재림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즐기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뭐 헌신, 박해, 고난 이거는 우리와 자꾸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만일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이유가 이 땅에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독도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 상급을 여러분 싸울 줄 아는 그런 신앙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눈들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팔복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의의를 위하여 박회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고 또 하늘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복을 욕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은 하늘에서의 인정 하늘에서의 위로와 보상 하늘 상급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 이 복을 내 복으로 취할 수 있을까? 자초해서 능동적으로 주님 때문에 제가 고난 받을게요.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저, 저는. 그 답을 여기서 찾고 싶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언제 행복할까? 무엇이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를 제가 소개받고 가슴이 뛴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시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보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 5년 정도, 되, 5년 정도 되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함성선 선생님이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또 윤동주 씨가 쓴그 십자가라는 시도 있어요. 그 시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뭐라고 윤동주 씨는 부르는가 하니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님, 그때 몸은 힘드셨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하셨죠? 그 표현을 윤동주 씨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고난, 그 고통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단 말인가? 역설이죠?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난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동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십자가 질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저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마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아마도 줄이면 몸은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행복했지 내가 죽을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 내가 죽고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은 잘 먹고 잘살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이 있을 때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 이 있을 때또 그런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십자가 질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고난을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냐고요? 먼저 여러분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 손주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린 자식이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심한 질병으로 아파 고통하고 있을 때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 고난을 자취하고 싶은 그 고통을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자식 키울 때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 막 힘들어하는 그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내가 적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다 가졌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안 아프고 우리 자식 아픈 게 진짜 다행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만득에서 이제 하요일부터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할때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어, 그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맞기는 새벽 김동호 목사님이 짤막한 유튜브 방송을 제가 즐겨 듣습니다. 어,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암또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암세 개를 지금 가지고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죠. 맨 처음에 폐 페... 폐암이 왔고 두 번째로 전립섬암이 왔고 세 번째로 편도섬암까지 왔어요 한 지난달에 편도섬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항암이 끝나가지고 살만하시다고 하면서 항암할 때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네. 근데 그때도 참 감사한 게 목사님 집에 식구가 아들, 손주, 며느리 다 13명 정도 있는데, 13명 정도 있는데, 아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자식들이 병들지 않고, 손주들이 아프지 않고, 목사님 자신이 걸린 게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고. 그래요. 이 항암에 무서운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도, 13명의 식구 중에서 그한 사람이 이 병을 알아라 그러면 나요 내가 알겠어 내가 감당하겠어 그렇게 손들게 나선다는 거예요 내가 걸리는 게 낫지 어떻게 자식들이 그 고통 다하는 걸 내가 보겠냐고 손주들이 그 고통 다하는 거 보겠냐고 내가 가야지 내가 해야지 백번을 몰아도 천번을 몰아도 그 어려운 가정을 내가 겪는다고 하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겪었으면 좋겠다 그건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참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참으로 왜 고난을 자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참 윤동주 시인이 행복한 사나이 예수라는 말이 맞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고난을 자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 행복해 하셨겠다 라는 마음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시는 분으로만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한 목숨 들어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이 신앙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요? 정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다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르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어려운가요? 왜 도망가고 싶나요? 사랑해서 여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는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말은 했지만 여러분 막상 핏박과 박해가 딱내 앞에 닥쳐오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과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교회사를 보면 그런 지경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고 순교한 분도 많고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한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축복, 축복, 축복 예수 믿고 받는 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드려야 할 헌신, 희생, 십자가 너무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저도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어디까지 무엇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교회 봉사 좀 하시는 것 11조 정도 드리시는 것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손해도 좀볼수 있고 십자가도 질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도전하고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복 이게 엄청난 복인데 저 복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저 복을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팔복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특별한 이 시간에 주여 제게 저 팔복까지 제가 올라갈 수 있는 팔복까지 제가 이를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제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구나. 참 성도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복 욕심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좀 찬양하겠습니다.